그냥 런해버리네 아 확인! 제 정면! 제가 뜯은 정면! 풀길리! 아! 갑빠길리 확인 확인 확인! 쏠까요? 아뇨 잠시만요 제가 멈추거나 하면 쏠게요 저저저 지금 네, 계속,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슈지디 네네 확인 저게 모르는 같은데요? 쏠게요 어 됐고 네, 또, 아, 또 확킬할게요와안 뭐? 뒤지네 이거. 죽겠다. 확인됐어요. 뱃담이지 뱃담이에요. 아유 베릴 존 이거 M M S 좋네 두 발만 주면 돼요 네.